네 안녕하세요 이번주 두번째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주 어, 두번째 영상은 다른게 아니라 이번주 첫번째로 올렸을때 저희가 유로달러, 유로엔, 파운드엔, 파운드달러, 그리고 골드를 제가 어, 셋업을, 셋업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어, 그래서 지금 벌써 수요일, 어, 미국 미국 날시로, 아, 날짜로는 이제 수요일인데 수요일날 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달러에요 보시면은 저희가 4월 20 여기가 지금 4월 26일 그렇 마켓이 닫히고 그다음에 4월 28일 마켓이 새로 열리죠. 자 저희가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분석을 했을 때 서포트를 지금 거치고 서포트를 어, 터치를 한 후에 일종의 더블 바텀을 만들고. 4월 28일날 마켓이 열렸을 때 서포트 위에서 열려서, 어, 그 다음은 타겟이 1.12175가 되겠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확히 1.1175까지 어, 온 다음에 조금씩, 어, 천천히 움직이더니 다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그래서 그래서 정확히, 어, 약 70핍 정도 어, 수익을 만드셨어야 합니다. 지금 셋업을 보셨으면은, 영상을 제대로 보셨으면은, 어, 70핍 수익을, 어, 챙기셨어야 하, 어, 하구요. 유로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어, 유로엔도 이제 트렌드 라인 트렌드 라인 그려서 서포트를 거치고 어, 두 번째 트렌드 라인을 그린 후에 이제 뭐 피보나치까지 그려서 보시면은 61.8%, 그래서 똑같이 4월 26일 마켓이 닫힌 후에 4월 28일 새로운 캔들이 열리죠. 어 일종의 더브바탐이라 생각을 하고 피보나치 61.8% 어, 거부반이 나온 후에 보시면은 피부 나치 A, B, C, D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61.8 해서 보시면은 여기서 거래를 했을 시에 뭐약한 약 40핍, 45핍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한 65핍 여기서도 아 정확히 별다른 조어당은 없이 수익을 만드셔서 합니다. 파운드엔도 한번 봐볼게요. 자, 파운드엔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화살표 보시면은 정확히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서포트 143. 어, 78 아니 80143.80이라는 중요한 서포트를 한번 터치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마찬가지로 4월 26일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열렸죠. 아, 여기서 열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서포트 터치 4월 28일 캔들 오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서포트를 터치를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게 여기까지 가격이 올라온 후에. 서포트를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위로 어, 치고 올라가겠다라는 어, 예상을 저희가 했는데 보시면은 여기까지 올라와서, 물론 정확히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래도 스탑로스는 이 로우 밑에다가 두셔야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만약에 거래를 했을 시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100핍 정도의 수익을 가지시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파운드 앤서럽이다 상당히 쉬웠죠. 파운드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파운드 달러를 그린 것은 여기 피보나치 A, 그 다음에 피보나치 B를 이곳에다가 그어서, 그렇죠 그래서 가져오면은 마이너스 27%까지 왔다는 것을 보고 충분히 가격이 여기서 서포트를 찾고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4월 26일 자, 4월 26일 캔들이 여기서 닫히고요. 그 다음에 4월 28일 캔들이 여기서 열립니다. 보시면은, 여기 조그만 서포트, 서포트 위에서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을 때, 정확히, 별다른 주어단 없죠? 기껏 해봐야 뭐 10핍 정도? 현재 약 150핍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파운드 달러, 상당히 좋은 거래였죠? 자, 골드 봐볼게요.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말씀드린 대로, 120, 아, 자, 아, 120이 아니 1279, 1279 레벨까지 와가지고, 어, 약한 50핏, 60핏 정도의 반동을 보이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이 레벨에서 지금 머무르는 거볼 수가 있어요. 그쵸? 어, 근데 지금 정확히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느냐. 보시면은, 이 레벨을 뚫지 못하고 있죠? 그럼 이 분석은 바뀌어야합니 바뀌어줘야 합니다. 바뀌어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 현재 2레벨에서는 거래를 한게 아니라, 2레벨이 깨졌을 때, 1279레벨이 깨졌을 때, 그때 이제 거래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로달러, 유로엔, 파운드엔, 파운드달러, 모든, 모든, 어, 네 가지에서는 정확한 수익을 내셨어 했고요. 그 골드 같은 경우는, 어, 짧게는 50까지는, 50입까지는 수익을 어, 만드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당히 좋은 어,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에는 저희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어떠한 어, 채팅이 오고 가 있는지 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화면이 저희 마스터 클래스 FX의 멤버 채팅방입니다. 어, 보시면은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을 어, 도움을 주시고 계신데. 현재 62명. 네. 그래서 보시면 쿠키몬스 님이 상당히, 상당히 활발하시고, 어, 그 다음에 상당히, 자,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네. 쿠키피디아, 위키피디아죠. 네. 보시면은, 네. 무슨, 이제, 차트부터 해서, 네. 오일, 생산 측면 가격,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네. 쿠키 님이 다 공유를 해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네. 브로커 입금 방법부터, 출근 방법까지, 그리고 차트 공유, 그리고 저 또한 차트 공유를 이렇게 해드리죠. 네, 이러한 레벨을 보고 있다. 아니면 두 번째 레벨로 1279. 찬가지로 이런 차트 공유까지 다해드리고요 설명까지 해드립니다. 말이 안되면 그림으로라도, 네, 그림으로라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 모든 분들 차트 공유 다. 저, 잼님 같은 경우는 저랑 지금 1년이 넘게, 어, 같이 하시고 계시는데, 네. 상당히 좋죠. 아주 깨끗한 차트입니다. 그리 잼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래를잘 하십니다. 브로커 이야기부터, 프로그램 이야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차트 공유 다 해드리죠. 유로달러 매수. 그리 모든 차트. 골드 셋업. 파운드 달러 셋럽 파운드 앤셋럽다 공유해 드리죠. 그다음 호주 키위, 이것도 잼님 차트. 그래서 다른 분들 차트까지 다 그렇죠. 자, 다음으로는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려면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어,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 생, 어, 생각합니다. 자,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무엇이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자, 보시면은, 지금 이게 메이수 셋업입니다. 빨간색이 저희가 스탑 로스까지 내려오는 구역이고요그 다음에 초록색이 저희가 스탑, 어, 타겟까지, 타겟 타깃 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구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여기 숫자 1이 있죠? 이 말은 1대1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니게 우리 프로핏 타겟이 4 0 p 이고 스탑 레벨이 2 0 p 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리스크 매니지부터 2로 바뀌죠. 자 왜냐? 1을 걸고 2를 따겠다는 어, 그러한 셋업이기 때문이죠. 그쵸? 거래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1을 걸고 1을 따려고 하는 아니면 1을 걸고 예를 들어서 뭐 0.65를 따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승률이 뭐 70%, 80%, 90%까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승률이 8 나는 80%다. 근데 이것은 스, 스, 어 포렉스에 있어서 승률은 어떠한 것을 뭐 보장을 해 주지 않어성어 그렇죠? 어떤 것을 보장을 해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은 이러한 셋업을 무조건 계속해서 가져갔을 때 예를 들어서 어, 1대 0.5 1을 걸어서 0.5를 따겠다. 이러한 셋업을 장기적으로 하죠. 여러분 한번 지면은 두번 이겨야 돼요. 한번 지면은 그러면은 서, 무조건, 무조건 거래 성공률이 높아야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장기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트레이드는 1을 걸고 1보다 이상을 따야 해요 1대 2.5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리스크매니지먼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해 드리고요그 다음에 리스크매니지먼트를 잘 가져가려면은 그만큼 엔트리가 좋아야 합니다 엔트리가 부정확하면은 스타머스가 그만큼 벌어지고요 그만큼 내 타겟은 짧아지겠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기술적 분석이 잘 되어야 좋은 엔트리를 찾을 수 있고 좋은 엔트리를 찾아야 내 스탑이 짧아지고 타겟은 멀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간단히 차트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1.57191이 있죠 여기를 제가 중요한 서포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래에 들어갑니다 자. 첫번째 거래, 리스크 매니지부터 상당히 좋은 거래 자, 스탑러스를 이곳에 두고요 타겟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1을 걸고 4.47을 어, 따겠다는 거죠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근데 기술적 분석이 잘못되어서 예를 들어서 엔트리를 이곳을 잡습니다 그러면 스탑러스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느냐 여기까지 어 두. 여기까지 둔다고 했을 때 타겟이 여기 짧아지죠 이렇게 되면 은 1대1이에요 1대1 그렇죠 1을 걸고 1을 따겠다 이렇게 되면 엔트리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좋은 엔트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보시면 은 코스 내용에 기초 포렉스부터 기술적 분석, 보조지표 보는 방법, 그리고 보조지표가 왜 크게 필요가 없는지, 거래관리,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멘탈관리까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주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주도 좋은걸 하세요. 고맙습니다.